하나님의 일을 할때다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 초지일관 믿음이 계속 처음과 과정과 나중까지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강력하게 능력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리고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기름진 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서 지난주에 그 소리 교했죠 구원받고 난그 이후에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치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 중에서 이방 나라의 강력한 또 다른 세계사에 나타나는 강력한 나라 바빌론, 로마, 아수르 이런 나라들 정복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에 끌려가서도 살아남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항상 사상 영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사상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루트기처럼 남아서 나중에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추리굽을 할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애굽에서 추리굽을 할때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물세례라고 표현하고 자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구원받기 전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 저, 어, 애국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6월절, 페이스오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로 문설 주문인 방에 발랐을 때, 그것을 보고,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영이 열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어떨 때는 좀 썰렁하십니까 어떨 때는 주님과 함께 들어갈 때는 뭐표 검사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따라서 가. 왜 열두 진주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주님 오셨어 그럼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 뒤에서 막 따라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주님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천사가 와서 주님 명령으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천사들에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패스포드를 달래요 패스포드 우리는 패스포드가 어디가 있어 그게 우리가. 나 없는데 그런데 없는데 이러는데 손에 벌써 패스포드가 생겼어요 자동으로 할렐루야 그게 참 신기한 게 겉에는 알파와 오메가 불실의 책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다 있고 뒤에 돌아보면 천사들 마크가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자마자 근데 이게 끈적끈적한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요 피가 딱 묻으니까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세요 성도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의 표시에요 구원의 표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그이후의 신앙 관리를 영적인 관리를 못해서 중간에서 토종하차 다되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회개 못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칼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렙 갈렙. 칼렙의 예. 별명이 뭐냐? 힘센 사자 새끼 힘센 사자 새끼 요새 사자 새끼야 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스스로의 노력과 실패와 좌절을 겪는 광야생활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 내몰렸지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성취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선택에 있어요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으로 선택할 것이냐 육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자기 마음이에요 매사가 다 선택이에요 순간순간 할렐루야 네. 네. 뭔가 선택을 하고 태기를 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해서 선택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은사자한테 찾아가고 그러는데 은사자에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결국에는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것을 주면은 대부분 다 만족을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얻기까지는 뭔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치르는 인간은 소수예요 많지를 않아요 제가 영이 열어졌을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너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텐데 주님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너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네가 네 맘대로 못한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너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시비거리에대생이될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기도 하고 너를 부러워하기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권 잡으려고 대통령 해보려고 막 대통령 딱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겉으로는 부러워하고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집안이 자랑하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정책 바른 정책 나와야지 그 정책 하나하나가 백성들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약자 편에서 상처받은 사람 편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충족이 안 되거나 잘못되면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둬요 사람을 잘못 쓴다든지 총리를 잘못 세운다든지 그 사람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숨겨져 있는 그게 드러나는데 대통령의 사생활도 드러나고 장차관의 사생활도 드러나는데 이사람의 정말 이 분야에 괜찮다. 그런데 뒤로 알고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사생활이 깨끗이 못하다든지, 그러니까 극코 속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쓰며, 이렇게, 이런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허벌레게 욕을 먹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대통령이 껍데기는 좋아도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까지 사돈의 팔충까지 다 까발려서 국민들이 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비싼 것인 것에 반해서 사단이 가장 왕강하게 처지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고 나니까 지식이 성장하고 영성이 생기고 영적인 어떤 가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아야지 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이야 그런데 더 기도하고 싶은 용성이 생기고 사모하고 싶고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영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걸라 끝나지만 진짜는 내가 이 시대에 맞게 어떤 생활을 해야 되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지? 내 안에서 어떤 투쟁심이 막 만들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께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어떤 영적인 예리함이 생겨요 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관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가족이 반대할 수 있고 친구가 떠나갈 수 있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불속에서는데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분란이 생겨 왜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부딪혀요 이것만 있냐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더 깊어지길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살려고 러는데 가족이나 식구들 중에 별나게 믿는다 유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다섯이 있어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 다툼 일이 있으게 왜? 영적인 것 영적인 차이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고 너희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은 거예요 주님이 죽기 전에 받을 세례 죽음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해 주려고 오는 줄 생각하지 말아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에는 진짜 전쟁하는 일이 생겨요 왜 사단이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이 다 가지고 놀아버려요 육적인 것을 다 이용해 또 영적인 사람들끼리도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뒤에서 발전을 고 내가 응답 한 가지 받고 영적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오늘 이 갈립 같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체험했어요. 순종을 100% 할 때는 다 체험했어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와!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다건너버려서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지고 저들은 수장되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엄청난 체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불순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왕의 군사들이 그자리에서 그냥 수장돼버렸어요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사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같이 물속에서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사흘 동안 홍해 바다 옆에서 걷는 홍해 바다 옆에서 미래함을 잃었다는 모든 여들이 막 춤을 춰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으신 이를 찬양하라. 바다를 가르신 이를 찬양하라. 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평생에 영원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들을 경험하고 체험어서 할렐루야. 거기에 갈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20세 이상 된자 중에서 여우수아가 있고 갈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체험했어요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초특급 믿음이 생긴 거야 별스러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시 또 이제는 광야를 향해서 횡단해야 돼 광야를 향해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점 가는데 광야에서 자꾸 뺑뺑이만 도는 거야 여기 오늘도 가도 광야 내일 가도 광야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매일 밤마다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는데도 그것도 실증 났어요 구름기둥으로 낮에 비춰주는데도 실증 났어요 구름기둥이면 뭐예요? 불기둥이면 뭐예요? 만나가는 이름은 뭐예요? 매출하기가 나름은 뭐예요? 매일 매일 해질녘에 수천만마리가 새가 어디서 수천만마리가 날아오겠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응? 어디에서 그렇게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식 그렇게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공 저들이 원망하는 거야 왜? 신량은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어도 파한 조각만도 못해요 양파 하나만도 못해요 부추 한 입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력이나 기력이 약해진 건 알아가지고 부추 먹고 싶다 양파 먹고 싶다 파 먹고 싶다 이 처먹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주는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의식주가 얼마나 강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구원받, 구원도 깨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나타난다. 불을, 구름 에서 상관없어. 말을 한쪽만도 못해.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가늠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모세를 태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유황불로 심판 당하고 불뱀이 날아와서 물고, 어? 막 전염병에 막, 염병에 막 죽고 가늠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와 갈립같은 사람이 이것을 봤어요 탁탁히 고라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땅이 갈라져서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봤어요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원망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자리에서 뱀들이 시뿔건 뱀들이 어떻게 왔니 뱀들이 막 물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만 골라서 콕콕 물어요 활로 쏘듯이 쏘는 것처럼 이렇게 독이 들어가서 막 퉁퉁 불어서 죽는 거야 노뱀을 높이 따라서 노뱀을 보세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도 노뱀안 보는 인간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소와 갈렙은 이것을 봤어요. 남의 만하는 자리에 절대 끼지 않는 거예요. 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절대 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무서움을 알잖아요. 간음하는 현장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씩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은 뭐냐? 기쁘시게 보시는 그 척도는 뭐냐 믿음이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항상 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난 안한다 하나님이 싫으면 나안 본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내 입에서 원망 불평 안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기둥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구름기둥이 볼 때마다 생기고 그러니까 선택은 항상 내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죠 밥못 먹어 보세요 원망도 나올 수도 있어요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우수아와갈렙 요소와 갈렙. 똑같은 비슷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 받아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지도자로 한 사람은 평신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대단합니다. 자, 청년 때 출애굽을 했어요. 청년 때. 청년 때 자기가 볼때 시험이 있었어요. 모압 모압 여자들 모압 산당을 지나갈 때뭐 여자들이 나처럼 막 유혹하잖아요. 안 보는 거야 믿음을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일 있어도 짓는대로 거대는 법이야 내 네. 네 믿음을 유지하는 거야 지금은 믿음을 까먹는 시대예요나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전두사로 있을 때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이제 권사가 되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자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 주변에 만나보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전도샘으로 오셨어요 그때가 그 교회가 피크였습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들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신흥교회들이 많아 신흥교회 오늘은 이번주에는 금요일날 절하기도 안합니다 금요일날 절하기도 안하는 대신에 수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1시간 기도합시다 그것을 금요일날 절하기도 한걸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뭐해요 목회자가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간식 있어요 없어요 간식 없죠 없어요 금요일날 먹을 간식을 지금 먹을까요 네? 수요일날 금요일날 간식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밥 먹을 거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먹을 거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먹어 버릴까요? <웃음> 아니 그렇게 먹자고 그냥 배 터지게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밥 먹지 말자고요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날이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어? 명절 쉬러 가니까 우리 교회 명절 쉬러 가니까 예배 3일 동안 새벽도 쉽니다. 매일을 체례를 하다 보면 회계가 절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놀고 먹는 거 목회자들이. 이런 말 하면 또 욕할지 몰라요. 땅 짓고 헤엄치기 같아요, 완전히. 네. 기도를 할때 이렇게 부르짖어서 목이 삐뚤어지도록, 목이 아프도록, 코피 터뜨리도록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것 없이 살다주히 자, 기도는, 새벽 기도는 묵상으로 하세요. 그럼, 여기서도, 음, 저쪽에서, 때가, 음... 네, 우리 근처 교회 가봤어요. 이제 철회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한 5시, 5시 반 되잖아요. 그럼, 사모님, 나이 근처 교회 한번 가볼게요. 네. 괜찮아요? 아니, 한번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손실다 키고, 모자, 낙감 모자 다 쓰고, 평신도처럼. 한데 기도를 하는데 한5 0명이온것 같아. 새벽기도 이제 설교 끝나고 끝나자마자 다들 조용하고 그때는 이제 머리 차받고다 앞에 있는 의자에 머리박고 <몬> 그 내가 막 Let's go, 먹었다라, 빨리 가, 먹었어, 놀라, 먹스어 갈래, 나도 머리 이겼나막놀 Let's go, 왜 갈래, Let's go, 따라 말라, 걸어 와라, 스키만. 앞에 있는 여자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응. 그럼 또, <웃음> 공팟, 공팟, 공팟!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 그럼 또, 그러다가 또 예를 받으면, 저쪽에서또 저쪽 누가 또와또 또 와가지고 쳐다보고 모자 숙이기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그다냐 부를 거 부를 거야 부를 거다 오이구 주님의 교회가 복되다 할렐루야. 있는 예배도 점점 없애대돼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피터지게 싸우고 자 여러분 갈립 같은 사람은 현장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죽고 나 자빠지는 것을 봤어요 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비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야 한다, 사와야 한다.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가난장에 들어가야 돼 나는 생존해야 돼 나는 가난장에 들어서 반드시 내게 주시는 그 분깃을 나는 먹을 거야 할렐루야 이산기를 내게 주소서 해브론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브론산지 이걸 요청할 때는 벌써 여든 다섯 살이야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청년 때도 시험을 이겼어요. 중년 때도 시험을 이겼어요. 이제는 제가 노년이 노, 노년이 되었어요. 쉬어야 돼 쓰리바짝 질질 끊고 손주나 보고 쉬어야 되는데 불하고 헤브론의 가난 땅 잔당들 아낙자손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헤브론 상지에서 마지막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레비라는 사람은 도대체 뒤로 가지도 않고 응? 자기 자신을 보면 노인이고 흰머리가 머리가 가기다 백발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력이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혹은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해도 믿음만큼은 변치 않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 만 남는 거예요 다 지나가 지나가 내가 하나님 께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영적인 능력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요수와에게 해부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소유권 신청하는 거야 그거 모세 주의 종이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친구인데도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이 교회 안에서도 야야야 이리와 절대 그럴만안 돼요 전쟁이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전쟁하기 지겨운 거예요 이제 전쟁 없는 곳으로 다가가는데 갈렙은 지금도 이걸전쟁할수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고의 등산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볼때 헤브론 산지가 가장 좋았어요 지금은 그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성지순례 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나갈 때 이스라엘은요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 함부로 못 나가요 들어갈 때 질문은 별로 없어요 나갈 때는 꼭이 꽂이 다물어요 두 시간씩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세 시간씩 막 붙잡고 어디 갔다 왔냐? 팔레스댄이 갔다 왔다. 해부론 갔다 왔다. 나세레 갔다 왔다. 그러면 못 가, 못 나가. 누구 마음대로 나가. 그좀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다! 영어 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만들어져요. 너 얼굴 왜 그렇게 생겼냐? 얼굴 얼마씩 봤냐? 여자친구 있냐, 없냐? 별이 얼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영어 모른다고 그러고, 뭐 영어로 물어보도? 나왜 자고 잡서? 뭐 영어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야돼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영어 안다고 래가 I'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a boy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짧은 영어로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크리스 전사가 영어 하잖아요 우리 나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30분 기대로안 나오고 한 시간 기대로안 나오고 근데 우리 교회 또 누가 갔지? 송우선 집사님 딸내미 걔가 또걸려고 그 여자들이 말이에요 다 군인들이야 예?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거 다 검사하는데 나갈 때 함부로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켰어 근데 교육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알아는지 그냥 등안시는지뭐 이야기 설명하면 되지 뭐 같이 영어 되면 죽어봤고 죽어봤고 하면 되는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어느 호텔이 있었냐? 누구하고 같이 왔냐? 그리고 기독교에서 와가지고 포교하러 왔저 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못나가요 또 그러니까 그냥 영은 모른다 그래야 돼 우리 가족이 있어야 우리 가족 네명 사모님 나 요셉 존사 중사, 주원 조사뭐 영으로 하는데 그 저기 뭐야 그 돼지 뭐 새끼돼지 데이브 그 영화 있죠 그거 눈만 꼽봐 뭐뭐 하는데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수 있냐? Do you speak English? 젊은 애들이 영어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꼬벅꼬벅 쳐다보면 날 빼먹어라.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가정판 오래. 가정문 와가지고 도장 땅땅땅 저기다. 빨리 가나. 나오면서 보니까 저쪽에서 크리스 전사 묶여있지. 강이 묶여있지.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막 그래서 나 부디 일부러 싸우게 만들어서, 한 시간이고 두시간이가막 막 붙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갈때 들어갈 때는 순탄하게 들어갈 때 꼬치꼬치 먹을 때는 전혀 영혼 모른다고 그래요 영혼을 Do you speak English? Yes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여러분 이제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붙잡혀 가지고 많습니다 눈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 시간 동안 질문을 이렇게 같은 미국 사람이니까 같은 서양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통을 같던도 아니야. 자 여러분 이 갈립같은 사람은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벼락 맞는다 저렇게 하면 땅이 갈라진다. 저렇게 하면 불뱀에 물려 죽는다. 저렇게 하면 연병에 걸려서 죽는다. 염병이 그게 뭐냐면 급성전염병이야 지금 사스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립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속에서는. 자, 나는 무조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나는 무조건 잘 견뎌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순종도 전염이 되고, 불순종도 전염이 됩니다. 원망도 불평도 전염이 되고 감사, 할렐루야, 아멘도 전염이 됩니다 좋은 것도 전염이 되고 안 좋은 것도 전염이 돼요 할렐루야 네. 네. 아 열받아 죽겠어 아 니미 진짜 아우 확수쳐버려 이런 것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러 가자 영적으로 살자 청년의 시기에도 갈렙은 혼자 있었고요 중년의 시기도 에 자기는 혼자 있었고 노년의 시기에도 혼자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험과 어떤 성취력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연단시켰는데 갈렙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나꼭 그거 받아야 돼 끊기게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서 열정이 살아있어서 계속 뜨거워야 돼 불을 지펴야돼근데 마귀는 야 그만하면 됐어 너 할아버지잖아 쓰리바 신고 다녀 응? 마귀는 내 안에서 자꾸 공격을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식는 것을 원해요 기도가 식고 열정이 식고 말씀도 약해지고 응? 주변의 여건들을 또 자꾸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쉬고 쉬고 쉬고 쉬고 내가 달궈지면 다른 사람을 더 달궈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강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슬리퍼 신을 나이에 손잡을 나이에 갈렙은 전쟁하러 또 가는 거예요 어? 전쟁을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한수도 또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소유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계속 저 내가 저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것도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집합 보세요, 전쟁 하지 않잖아요 평지가잖아요 나는 저것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저 거인들 호전적이고 남의 것을 뺏는 인간들 더 강한 곳을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처리하고 부르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가장 강력 강려... 내가 또 간증할게요 기도원 가기 전에 십불건 용이, 용 대가리가 목에서부터 잘려져 가지고 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몸땡이는 꼬리까지는 어디로 잘려졌는데 흔적도 없었는데 대가리만 살았어용 대가리가 용두한테 왔어요. 나한테 와서 머리를 바닥에도 막긁러어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야야이 아... 도대체... 새끼야. 왜 성부들을 그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수도 없는 종을 다 만나봤지만 너 어떻게? 너이 질린다 너는 질려버린다 내가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라서 온갖 악담을 퍼부대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어르렁거리고 그냥 막곧 잡아먹고 삼킬 것처럼 오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을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기동 타격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강력한 악한 영을 부셔버리는 타격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또 점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조화로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리 감사합니다. 구 약에도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땅을 뺏는 가장 강력한 가난 땅에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것